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느단을 낳았으며 느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강설하겠습니다 아, 본문은요 어 살아가 죽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구속사적 가르침이 있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죄인이다 본문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에는 바로 그냥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와 요세프 이렇게 시작돼요 와 라는 것이 그리고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세프라는 말은 그리고 더하다 그리고 다시 행하다 어, 참이 중요한 그이 말씀이 우리 번역에서는 빠졌어요 어, 그리고 어, 행했다 더해졌다 어, 그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요 1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행하였다 그는 한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그 다시 취한 여자 이름이 그 그두라죠 캐투라라고 하는 이제 그두라란데 뜻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그런데 이, 이 그두라가 후처다라는 후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실 또는 첩뭐 그런 뜻이에요 이때 아브함의 나이가 음, 아, 어, 사라가 127세에 죽죠. 그러면 이제 10살을 더하면 에, 아브라함 나이는 몇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137이죠. 137인데 3년 어간이 지난 요때 그러니까 그러면 140세인 거예요. 140세에 에, 그 후처인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아, 어, 어느 시점에 이 후척, 그두라를 맞이했느냐, 받아들였느냐 이게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사라가 죽은 그 이유다라고 보는 관점,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아니다, 그 이전이다 말을 언제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고 그 시점, 그, 그 때다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어, 그때 탄력받아 가지고 <웃음> 그, 그 아브라함이 또 후처 그두라를 낳은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 성경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 25장에 지금 그 사라가 죽고 그죠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그두라의 그 자손들이 소개되는 성경 본문 그대로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140세 지금 아브라함은 그 후처를 맞이한 것이고 또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여섯 명의 아들들을 계속 출생하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요. 백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세 죽은 자 방불했던 아브라함. 예, 그그그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출생을 이렇게 하게 하나? 그 어떻게 그런 생식 능력이 나타나나? 이제 이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삭을 낳은 시점부터 생식 기능이 회복됐다 그 이후에는 계속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어, 뭐 그냥 몰아붙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몰아붙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 이삭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삭을 낳게 하신 그때 생식 기능과 또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놓은 그 다음부터 유지시켜 주신 거다 물론 지금의 나이보다는 그때 당시에 더 오래 살죠. 100세를 다 넘겨 살으니까. 어, 분명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을 유지시켜 주셨다. 문제될 거 없다. 어, 이렇게 칼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에, 그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고민과 배워야 하는 교훈은요. 왜 그렇다면 음, 그 두라 이야기가 왜 나올까? 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사라가 죽고 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후철를 맞이한 걸까? 뭐뭐이왜 뭐, 왜 그럴까? 네. 더군다나 지금. 음, 아브라함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이면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 어간인데 어찌 보면 노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신앙 말년에 지금까지 얼마나 괜찮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그 그 거의 그 이삭 번제 사건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기에 참 맞다라고 싶을 정도로 어, 그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이라든지 그죠 또 그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그 말년의 모습이 참 괜찮은데 왜이 말년에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용, 욕망적인 모습처럼 140이 돼서 그두라와 결혼하고 또 자손들을 낳게 하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톨레도트, 이 족보를, 그두라의 족보를 왜 굳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렇게 소개했을까? 지면을 할애해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후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 성취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죠. 그가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는가 보세요.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우리 미디안 잘 알죠. 기본과 전쟁을 벌였던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스박, 수아, 수아. 빌닷, 그, 그, 욕기에 나오는 그 빌닷의 고향이 수아 지방이에요. 이게 수아.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 아, 스바. 스바는 그 욕기서를 보면 그 욕기 초창기에 막 쳐들어와서 스바의 족속들이 와서 요의 재물을 약탈하고 자식들을 죽이는 그 스바 족속이에요. 스바와 느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족 우리 아스루 잘 알죠.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이. 아 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어, 명의 아들이 나오고요. 또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 그 일곱 명의 손자와 세 명의 증손자가 지금 요 여기에 소개돼요. 그러니까 총 열여섯 명이죠. 그 열여섯 명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아, 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이런 자손들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여섯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의 현재 아람 민족들이에요, 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 아람 민족의 조상도 아브라함인 거죠. 여기 보면 뭐 진짜 그 미디안, 아수르, 무슬림 뭐다 여기에 속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두라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과 관련된 것이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왜 언약 성취인지 사절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아브라함을 지금 녹화 하는 말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을 이루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여기 보면 예, 그 여러 민족이라고 하죠 여러 민족 이게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했던 큰 민족이 바로 이 크다는 것은 하나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큰 민족 여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 그리고 왕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만이 아니라 그두라를 통하여 여섯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 민족 또 여러 왕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민족은 여러 민족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한 족속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어, 너를 통해서 어,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이 마, 말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한족속에 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 온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다 덮여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 그,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 너에게서 나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낳는 모든 족속들이 다그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언약 안에 초대될 거라는 거예요. 음, 구원을요. 어,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만 이렇게 딱 고정하고 이해하는 현상이 있어요. 예, 구원은요. 성경은 언약의 성취와 연결해서 천국을 설명합니다. 언약 성취와 연결해서 우리의 구원이 아이 언약의 성취의 문제이구나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초창기에는 뭐 사례 살아,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고 뭐두 번씩이나 하고 뭐 초창기에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믿음이 돋보인 신앙을 하다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뭐 아브라함의 노년 신앙, 아브라함의 말년처럼 신앙생활을 우리도 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마무리를 하자.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그 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죠 그리고 마지막도 처음도 그랬지만 마지막도 참별 볼일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 하갈과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에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았고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아들을 낳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적이었고요. 믿음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이 실망스럽고 모자람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은 부족했지만 나중은 괜찮았다 그래서 괜찮은 자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 괜찮은 자리로 우리를 끌고는 가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괜찮은 자로 죽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오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누가 보면 1장을 보시면요 신약은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조상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맹세라는 것이 일곱 번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곱 번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내 시로 말미암아, 너와 복의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시로 말미암아 구원이 벌어지는 일을 하겠다. 너도 너의 시로. 너의 씨로 올그 예수 그리스도로 너도 구원 받는다 그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봄받아야 하는 생명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몸부림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명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마침내 마감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긍휼을 예. 입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구나. 이게 실망스럽습니까? 소망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노년을 살아가면서 아왜 안될까 분명히 나아지기는 했는데 어, 왜 나는 음, 못 도달할까 왜 나는 이 성숙한 생명있는 신앙이 표현되지 못할까 안타깝다 이러고도 내가 어, 그렇죠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그 아픔과 회개를 갖는 것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조차 그 노년의 그것을 보여 내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신약에서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진아사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낙원에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변변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기에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지금 낙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언약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 배울 수 있는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어, 살아왔고 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인생에 이렇게 노년의 1 4 0세 그두라를 맞이하는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불의가 벌어지는 것을 초창기에 하나님이 초창기라면 이렇게 막으실 수 있는데 아, 그 막지 않으실 수 있는데 노년에는 그거 막아주시면 좀 아름답지 않을까 어? 그러면 노년을 노년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 그래 이러, 마지막은 이렇게 죽자라는 게될 텐데 140세 그뭘또 장가를 세 장가를 가나? 어? 이게 이게 언약을 이루는 아브람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 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예,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하셨잖아요. 그때 예. 이, 이런 아브라함의 불의를 하나님은 막을, 막지 않으십니다 노년에라도 악을 허용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극률에서 나오는 거룩한 언약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부정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참 악함을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죽은 자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존재. 이게 첫 번째 그두라의 그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 끝까지 죄인으로 초대받았고 죄인으로 살았고 죄인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구속사적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구속사적 가르침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두라의 자손도 구원받은 구원받을, 구원받을 죄인으로 초대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쭉 말씀하면서 보세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이 다가 이 앞에 지금 16명이 쭉 막나 됩니다. 여섯 아들과 일곱 명의 손자와 세 명의 증손자가 지금 소개돼요.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네. 여기 어, 어, 분명하게 표현을 하려면 에, 그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고 그가 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왜, 왜 그런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후철을 맞이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약속의 시각에서 보면 보세요 약속의 시각에서 보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난 자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어, 왜냐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이들이 구원 받은다고 그건 아니에요 무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별개로 상관없는 자로 족보를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 안에서는 예, 하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는 말이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 설명이에요 아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이걸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구속사적 메시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고 은행인 거예요 이게 뭐냐 분명히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상관없는 것으로 단절시켜놓은 부분인데 그런데 이 단절된 이들이 구원과는 상관없어진 이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돼요. 이 복으로서 구원의 복으로서 이들이 초대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의 실현과 성취를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 2 장. 이게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지 보세요 2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그 모리아 이삭 번제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분명하게 여러 민족 그리고 너에게서 나올 뭐 왕들 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죠 근데 어떤 구체적인 것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답니다 근데그큰 복이 다 씨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리고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것이 큰 복이래요 큰복큰 큰 복이 뭐냐면 내네 씨와 관련된 복입니다 그내 네 씨는 뭐예요? 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복의 내용이 두 가지로 설명돼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고 그, 그 별과 같고 또 하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늘에 있는 별은요. 별 그러니까 하늘에 짝된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바다에 있는 모래 모래라는 것은 그 어둠에 갇힌 존재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의 자녀를 상징해요. 음 이게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에, 그.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에 대한 설명을 할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할때 이런 설명들을 고스란히 갖고 오는데요 하늘의 별, 아 이게 별이라는 존재가 이삭의 후손을 말하는 거구나 모래, 아, 모래가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두라의 후손,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시 네시 때문에 네시가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일들을 그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은 아브라함 자신도 예수 그리스 도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복에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정리를 지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 자손, 그드라의 자손과 같은 이방인의 자녀들을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완성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톨레도트예요. 족보예요. 창세계에는 열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열 가지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또그들라의 자손들을 족보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신약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받게 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은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22장 17절 이삭 번제 사건 속에서 오실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당당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극률이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다른 것을 오늘 이 그두라의 자손 족보를 통하여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이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요. 13절, 1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방인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이 율법의 자녀로서 있는 그드라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어, 하나님이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존재들, 그게 바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그 율법의 저주에서,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두라의 자손을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40세의 아브라함의 음, 별 볼일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허물 속에서 자손들을 낳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분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과도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 구원은 왜 확실하신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그드라의 자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묻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는 믿느냐?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 안에 혈통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약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우리는 왜저 이스라엘이나 믿고 있는 저그 하나님 팔레스타인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 그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증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리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겠다라고 살아왔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구원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우연히 뚝 떨어진 거고 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들아의 자손과 같은 그렇게 별볼일 없고 역사 안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이 어떻고 아수르가 어떻고 스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한국 이방인으로 그들이 볼때 이방인으로 있느냐 이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두라의 자손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믿느냐,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는 정말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식들에게도요. 극률이 여기사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삭의 자손인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문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 그 두라의 족보에서 나오는 언약 바깥이요 하나님께는 외인이요 상관없었던 나를 어떻게 구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당한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 안에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는 오늘 제목은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가 된다는 것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다 그두라의 자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두라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성도로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나이가 하나, 둘, 먹어가면서 머리가 휘어져 가는 우리 속에 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안엔 내가 너무 많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 쉴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와 계속 싸워가면서 우리 싸워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140세 그또 다른 아내를 찾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우리 부족해요 내 안에서 계속 내 자신과 싸워가는 것을 하면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는 맞이하는 것이지. 에, 내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 역시 이 아브라함의 말년을 그 어찌 보면 그 부끄러워 보이는 믿음의 아버지답지 못한 마지막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 엄마 잃고 아버, 아버지가 좀 그래도 끝까지 혼자 계시면서 그럼 좀더 더 인정하고 존경한다면서요. 그런데 죽자마자 3년 만에 그것도 137살에 그냥 3년 만에 그냥 이러면 이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성도로서 우리의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또한 신약의 교회된 우리 안에 허락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내게서 이루신 일을 또 나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녀에게도 이루고 계시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더라라고 말했던 이들 속에 마치 호세아를 통해서 로암미 로루하마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더 이상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 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가 너를 극률이 여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구원과는 상관없더라 그랬던 이들 속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무시는그일 그러니까 지금의 내 언약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 지금의 모습에 대하여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나를 다루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이 자녀들 속에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